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김치 콩나물 국 끓여 보겠습니다 우선 콩나물을요 제가 씻어 왔거든요 이게 한 마트에 파는 콩나물 한반 봉지만 하셔도 됩니다 한 봉지 다 쓰셔도 되고요 콩나물을 원하는 만큼 넉넉히 넣고요 이거 먼저 익혀야 되거든요 멸치 육수입니다 육수를 콩나물이 잠길 만큼 부렇게 해서 콩나물을 먼저 이렇게 해서 콩나물 먼저 익혀 주겠습니다 뚜껑 덮어서 한 2분만 끓이면 비린 맛이 없어지거든요. 김치를 저는 이렇게 김치를 가위로 대충 잘랐습니다. 한한 한 대접 정도 됩니다. 김치 국물도 같이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. 대파를 조금 반 뿌리만 썰어서 대파 작은 거반 뿌리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이제 뚜껑 열어놓고 끓이셔도 상관없습니다. 혹시 더 빨갛게 하시고 싶으면 여기다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돼요. 멸치 육수 진하게 끓여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건 이제 육수 맛이거든요. 뚜껑을 살짝만 덮어놓을게요. 금방 이제 끓으면 뚜껑 열겠습니다. 한 5분만 이렇게 끓이면 이제 먹거든요. 우리 애는 여기다가 이제 어묵 썰어서 끓여주면 참 좋아합니다. 여기다가 간장과 소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간장, 국 간장입니다. 모자라는 간은 소금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여기서 간을 이제 맞추시면 돼요. 그러면 다 됐습니다. 이러면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입니다. 이거 보면 저는 딱 생각나는 거 있는데 여기다 밥이랑 수제비 넣으면 경상도 갱시기, 경상도 김치국밥, 밥국죽 됩니다. 음, 시원해요. 와, 그거 같아요. 김치라면의 국물 떠서 불을 끄면 되겠습니다. 이제 불 끄고요. 이렇게 한 그릇 떠서 이제 밥 말아서 드시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. 혹시 뭐 어제 한잔 하셨으면 요거 해장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다 진짜 있죠. 어, 어묵을 넣어서 좀 끓여서 주면요. 은잘먹습니다 콩나물김치국입니다